저기요? 저기요? 저 누구랑 얘기하죠? 저기요? 넌또 뭐하냐? 아 진짜 개판이네 개판이야 넌왜 파먹고 있어? 아니 타투가 이상해졌어 타투 원래 이런 거안 좋아하거든? 근데 토투 갑자기 막뭘 뜯고 부수고 막이런다 요즘? 이런 거막 들렸어. 원래 이런 거안 했는데? 재밌어? 즐겁니? 이거 100, 100원 누우라고 사준 건데 광석을 그렇게 열정적이게 뜯으시면 사준 의미가 없잖니? 왜 이래? 왜 이러시는 거지? 야야야야야야야야 어, 뭐예요? <웃음> 뭐예요? 저기요저기요 아빠의 여기요. 기자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죠? 도대체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that we'll just sit there and take it like good little boys that we won't work 전쟁에 불만이 많아서 여기다가 푸시는 거예요? 저기요 저기요 배? 이게 다 뭐예요? <웃음> 저기요 똑똑 너다 들은 거 알아? 꼬리로 대답하고 있어 갑자기? <웃음> 갑자기? <웃음> 갑자기, <웃음> 갑자기 눈물 나고 이게 다 뭐예요? 네? 이게 다 무엇이죠? 이거는.. 이건 무엇이고? 이것은 또 무엇이고? 이게 다.. 이게, 이거는 무엇이고? 이건 무엇이고? 이건 무엇이죠? 이건 무엇이고? 지금 배째 배째라고 하시는 건가요? <놀람> 음? 이 사람.. 이 한... 한숨! 왜, 왜 그쪽이 한숨을시시죠 여기 사고층건 당신인데? 사고친 거 현장을 좀 보여드릴까요? 이다 no, 뭐예요? 1, 2, 3, 4, 6, 7, 8, 9, 1 야.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아니 <웃음> 야 눕지 말고 야 눕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no.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아 빨리 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 이거랑 어? 이거랑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아, 이거랑 야어디또 어딜 톡까이 자식아? 야! 야너 일로 와 어딜 톡까 야! 아부, 니가 이거 다 치워? 응? 알겠어?